최소한의 물질적 조건이 갖춰진 상태에서 행복감과 음. 만족감을 느꼈을 때 인간다운 음. 삶, 즉질 좋은 삶을 살았다고 정의를 내리는데요. 음. 그렇게 따졌을 때 삶의 질 또한 객관적인 용인도 평가 요소 중에 하나지만 아, 찬가지로 주관적 만족도도 평가 요소가 된다고 음. 설명했습니다. 음. 그리고 나의 뒤에 따라 가의 뒤를 뒤가 어떻게 달라지인지 논술해야 되는데요. 음. 그 나에서는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. 음. 그래서 어뭐 일은 뭐 어느 사회에서든지 해왔고 과거부터 현재까지 뭐 자기 자신의 생존도 있지만 개인적 가치 실현과 같은 것을 하기 위해 뭔가 생산을 하는 일을 했다. 음. 얘기를 하며 뭐 일을 하지 않는 사회는 뭐 인간 사람 없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인간은 일을 통해서 인간적인 삶을 구현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근데 여기서 그러나 라고 뭐 일은 뭐 중요하다 꼭 해야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반드시 노력을 요구를 하는데요 반드시 해야 하기 때문에 아 뭐라... 일단 여기 잠깐 그냥